망가니스가망가니스 아, M, 많이 있는 게 아니라 MN. 또 하나 거 있나? 그남은 Pb. 금은 Au. 은. 바류 뭐냐 바아이오는아 I. 아이언 이거 중요하지. 그러니요? <웃음> R이에요 선생님? 네? SR이에요? SR 우와 맞아요? 아, 진짜 맞아요? 진짜 맞아요? 다 맞았어요? 아, 진짜 멋있다. 진짜 짱에요아 진짜 짱. 와 수능도 맞았어요? 어, 마, 맞는 거 아니에요? 어, 진짜요? 저, 그냥, 제기억력이 열정해서 쓰는 거네. 와, 선생님 진짜 멋져요. <웃음> 진짜 멋져요. 아, 진짜 선생님이 잘해 있네. 그래서 와, 이거를 좀 약간 네.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